네, 안녕하세요. 어,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번에는 이렇게 꾸겨져 있는 다리 아니 옷을 다리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주 간단한 툴로 가능한데요. 우선 어, 피부 보정할 때도 가장 많이 쓰는 툴이기도 한 패치 툴이라는 것을 사용을 할 겁니다. 패치 툴은 여기 보이시는 이 데일밴드 모양을 꾹 눌렀을 때 나오는 패치 도구라고 하는 애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. 패치 도구라는 걸 사용하실 때 쓰는 방법은 어, 내가 음, 이 부분이 조금 찌글찌글하다 라고 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마우스를 선택한 다음에 한마디로 내가 수정하고 싶은 부분을 먼저 선택을 하고 마우스로 이 영역에다가 가져다 놓고 싶은 부분으로 이 선택 영역을 끌어다 놓으시면 됩니다. 제가 방금 이렇게 경고창이 떴던 거는 이 배경 레이어를 선택을 하라는 거죠. 이 까만색 부분은 이 위쪽에 있는 레이어에 없으니까. 자, 얘를 끌어다가 여기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<웃음> 저 위쪽에 있는, 아,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랑 같은 영역이니까 이 피부를 합성한다. 이런 느낌으로 놔주세요. 그럼 여기 있는 명암과, 음, 명암 부분에다가 이 색상을 입혀가지고 만들어주게 됩니다. 자,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이렇게 이번엔 좀 넓게 잡아야겠네요. 넓게 잡아서 마우스로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가져다 놓습니다. 그럼 이렇게 깔끔하게 바로 수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어색한 부분은 조금만 더 이렇게 조,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. 자, 그러신 다음에 이제 여기 위쪽 부분을 좀 보시도록 할 건데 보시다시피 여기 위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채워주시려고 하면 여기랑 여기 이 부분은 채워주시려고 하면 자 조금 전과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채워주게 되면 이렇게 이상하게 오게 돼요. 경계선이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일단 처리하시기 위해서 어, 지금 이렇게 나오시는 이유는 여기 부분 때문에 이 명암 부분이 이곳에 유사 컬러로 같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. 내가 선택했는 영역에 있는 색깔과 가장 유사한 색깔, 근접해 있는 색깔을 얘가 어, 중간 컬러를 찾아가지고 만들어준 자동화 기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해결을 해야 합니다. 먼저. 그래서 저번 시간에 또 배웠었던 다리 이렇게 보정하실 때에 끊어진 부분 채워졌었잖아요. 그걸로 해서 배웠던 었이 복제 도구라는 도장 툴이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자, 이곳에 알트를 눌러서 먼저 이 위쪽에 있는 옷부분을 선택을 해가지고요. 자, 좀 채워줍니다. 맞춰가지고 올바르게 될수 있도록 좀 이상하게 제가 선택해가지고 다시 한번 채워주도록 할게요. 바깥쪽 부분과 같이 올라갈 수 있게 잘못했을 때는 되돌아 가셔가지고 다시 해주세요. 제가 지금 좀 어리버리하게 해서 다시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얘가 이렇게 매끈해질 수 있게 먼저 만들어주고요.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줍니다. 바깥쪽 배경과 같이 가져가야 돼요. 아까 제가 배경하고 조금 어, 경계선이 뚜렷하게 가져가 버리는 바람에 어색했습니다. 이런 식으로 배경 부분 어, 조금 채워서 얘가 경계선을 잘 음, 색깔 부분을 잘 채택할 수 있게 요 경계선 라인을 없애줘야 되죠.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좀 전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자, 이쪽 경계선을 없애는 것을 합니다. 경계선을 없애지 않게 되면은 하단에 있는 이 배경색과 같이 따라와 버리기 때문에 이 경계선을 최대한 없앨 수 있도록 색깔을 맞춰줘야 되죠. 이런 식으로 잘라서 전기선을 이렇게 없애신 다음에 그런 다음 힐링 브러쉬 툴 이용을 해가지고 아! 패치 툴 이용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져다 놓게 되면 그 옆에 있는 유사한 컬러로 가져갈 수가 있게 됩니다. 이렇게 어색한 부분은 다시 한번 채워주시고요. 그래도 뭔가 좀 어색하다고 라 하시면 아시겠지만 브러쉬 이용해가지고요. 여기 옆에 있는 컬러로 여기를 좀 이렇게 덮어주세요 어색하지 않게 이렇게. 문질러주듯이렇더이렇졌네날려버릴게요 음, <웃음> <웃음> 네, 게 <웃음> 이렇게. 이렇게. 졌고요이런부이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어...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이 경계선을 없애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. 이쪽 경계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쪽 경계선들을 없애줘야지만 제가 힐링 브러 이 패치 툴을 사용할 때이 바깥쪽 부분까지 이렇게 선택해서 가져가게 되면 이런데 뭐 이렇게 갖다 놓게되면 이렇게 티가 나기 때문에 이 경계선을 없애야 돼서 지금 도장 툴로 이 경계선을 없애는 작업을 해준 겁니다. 이런 식으로 경계선을 경계선 지금 없앴죠?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최대한 경계선이 없어질 수 있도록 브러쉬 툴 조정하면서 작업을 해주셔야 해요. 아, 눈이 침침해지고잘 보이시렵네요. <웃음> <웃음> 자, 이렇게 놓은 다음에 패치툴을 사용하는 거죠. 이렇게 선택해서 이런 식으로. 이해가 좀 이제 가셨을 것 같습니다. 여러 번 해보셔야 나만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죠. 여기도 경계선을 가져가기 위해서 옆에 있는 색깔을 최대한 데리고 오고요. 이렇게 옆에 있는 부분, 불필요한 부분 딸려오지 않도록 좀 조심하면서 경계선을 메꿔줍니다. 정도면 되겠네요.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세요. 너무 한꺼번에 많은 것을 처리하려 그러시면은 네, 처리할 타다가 되게 어색하게 될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옷을 다려줄 수가 있습니다. 많이 꾸겨진 옷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꼭 다려가지고 상품 등록하실 때사용하시고요 이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에 아까 하셨던 픽셀 유동화 꼭 여셔가지고 몸매 한 번만 다시 잡아주십시오. 이게 브러쉬로 하다보면 이 끝이 이렇게 울긋불긋해질 수 있으니까 문지러주실 때도 항상 브러쉬 큰거 가지고 전반적으로 함께 밀어주시는 거 항상 잊지 마시고요. 어색했던 부분은 다시 이렇게 되돌려주시고 항상 비율이 맞춰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. 짠. 툴리봇이 좀더 살아 보이게 되죠. 수고 많으셨습니다.